자 이번에도 도시 건설 게임이 아닌 게임을 들고 왔어요. 아, 이 게임은 디자인 게임이자 힐링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도시를 멋지게 설계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이야기한게 있어요. 힐링 게임이나 그런 게임류에 대해서는 제가 미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플레이하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 이름은 레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설명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 게임은 아직까지 얼리 액세스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 릴리즈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접근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근 가능한 구역은 어디냐? 이런데요 하색부터 시작해서 회색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건물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근데 이 주, 그 주황색 색깔 있죠 이거는 고유 유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건물들 있죠 얘네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진행을 해보죠 참고 이디자는 디스트릭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번 거리를 개선할지 한번 고민 해볼게요. 여기 어때요? 29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더블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인트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도시 자체가 워낙 이쁘기 때문에 사실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상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들긴 하죠 자 여기는 29번 디스트릭트고 이쪽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힐링게임이라 그 디자인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날, 그 날씨를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감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던가 그런 다른 게임하고 약간 좀차이가 있죠. 멋지네요. 그쵸? 자, 비까지 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쁘죠? 자, 저녁까지 만들 수 있고요. 음, 좋네요. 자, 아무튼 이거를 한번 발전시켜 볼게요. 발전이라기보다는 제 설계라고 봐야겠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파란 표시가 나는데이 파란 표시가 뭐냐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클릭했는데 얘밖에 안 보인다 이 범위만 제가 재설계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자 여기 복잡해 보인다 한번 이쪽을 계속 그 개선시켜 볼게요 자 개선시키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이 상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호 멋지네요 그쵸 자 이게 개선버튼이요 에 정확하게 감상을 하려면 이렇게 광원효과라든가 그런거 체크해 가지고 더 이쁘게 만드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호 해가 중천에 떴어요 자각각에 이렇게 조각이 나눠져 있죠 이게 아마 진짜 도시의 구성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 모양대로 건설이 될 거예요. 한번 건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공원, 그리고 이거는 플라자, 이거는 뭐 지하 아니,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건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바닥재에 호이, 바닥재로 바뀌었죠.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공원을 짓고 싶다. 호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랜덤으로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하는 방식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올리실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다른 건물로 바꾸셔도 됩니다 안 올리죠 안올린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이 아이 어때요 으 아니 이죠자 근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자세개의 버튼이 활성화되는 건물을 찾은 다음에 설명을 진행할게요 이 아이 어때요? 되죠? <웃음>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안쪽에 있어 가지고 다른 걸로 설명을 할게요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로 설명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기 있는 거자 왼쪽에 지금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층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설정이 가능해요 제 블라인드 커튼 첫니 많이 막 이런 게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고 자그 다음에는 지붕을 설정 가능합니다 자, 뭐 이런 거뭐 이것저것 이렇게 지붕에 관련된 악세사리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지붕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플래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옵션이 있죠 자 차근차근 눌러 볼게요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얼리 액세스기 때문에 이 모양이 다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여기 있는 걸 여러 번 누르면 액세서리가 랜덤으로 배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 대로 구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일단 똑같은 색 똑같은 구성으로 바꿀게요 이해하겠죠? 자이 아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색깔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자 아래쪽에 지붕 색깔을 바꾸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붕의 가에자리 가회 짜리 색깔을 변하는 거고 이거는 지붕 위쪽 색깔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빨간색으로 바꿔 볼게요. 이쁘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루프 쪽그 낮은 지붕 쪽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쁘죠? 이런 식으로 개선을 시키면 됩니다 반대로 이거 말고 창문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전에 이게 빠뜨렸네요자또 프론트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말고 그 아마 영국이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루프가 있죠 이것도 계속 누르면 랜덤으로 바뀐다 그쵸 자, 랜덤을 한번 나올 때, 이쁘게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린 것도 방법이고요. 오호,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자, 벽개통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이런 게 있죠? 자, 무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아직까지 이건 오픈이 안된것 같죠? 이거는 나중에 해금이 될것 같고요. 자, 모양을 바꿔봅시다. 오호, 이쁘죠? 자, 몰래도 이쁜 것 같아. 네, 기본적으로 모델 자체가 이쁘다 보니까 막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자 이런 식으로 벽 구조를 조금만 더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계속 바뀌죠? 음 그래요 그래서 원한대로 이것도 구성을 변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좀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집이 여러개가 있을거예요 여러개가 있는데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근데 좀 궁금한게 있을거예요 무조건 이 모양대로 만들어야 될까요? 어 그러셔,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아웃을 바꾸셔도 됩니다. 자, 레이아웃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드래프트 있죠? 드래프트가 있는데 자 이게 각각의 플러시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머지를 시킬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아니 왼쪽 아래죠 올 머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롤백을 시킨 다음에 자 일부만 머지 시켜도 돼요 여기 머지 툴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머지가 가능한 곳을 찾아봅시다. 나오지가 않네요. 자 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머지를 할게요. 후잇. 여기를 누르면 머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요. 자 이걸 누르면 하얀색으로 뜨거든요. 하얀색으로 뜨는데 하얀색이 머지가 가능한 법이에요자 합쳐졌죠? 여기도 합쳐봅시다. 쓸모없는 것들 좀 이렇게 합쳐놓고 단축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자 이런식으로 좀 합쳐놓을게요. 좋고 그 다음에 다음 범위 자좀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이런식으로 만들고 여기까지 좀 차지하는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건물 자, 얘는 좀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분리를 시킬게요. 이건 총 4개 블록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오잇 아,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서 건물을 멋지게 지어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 건물 짓고, 여기다가 이 건물 짓고, 괜찮죠? 여기다가는, 이 건물 지어볼게요 아, 이런식으로 구성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뭐 장판을 깔아도 되고요 어이? 나쁘지 않죠 그런데 미친척하고 그 사이버펑크를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이거를 뭐 50층까지 올리거나 막 이런식으로 하는데 뭐 그러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도 좀 높게 올려볼게요 자 어디보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좀만 더 올려도 되겠죠? 좀 아쉬운게 그 이게 확대 취소가 좀 제대로 안 돼요 아직까지 좀 패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래서 너무 높은 건물들은 좀지양하셔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내릴게요 자 이정도 내리고 다른 건좀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여기까지 올리고 이 아이는 그래 알록달록한 색깔로 좀 도배를 할게요. 안 이쁘죠? 안 이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를 막 모양을 이것저것 바꿔도 되는데 사실 얘네들은 안 이뻐요. 얘들은안 이쁘고 또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사실 클래식 계열들이 제일 이쁘긴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어, 하층 건물이라고 할까요 옛날식 아파트 있죠 자 이런 거를 지으면 뭐 여러 개 지우면 이쁘긴 합니다 사실 이쁘긴 하고 색깔 좀 바꾸던가 아니면 이거 모양을 좀 바꾸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지붕 색깔 지붕을 좀 바꿔 봅시다 여기는 지붕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네요 그쵸?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얘는 좀 무늬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아 바꾸는 수단이 없죠? 오케이 그다 치고 자 그러면 이 앞쪽에 질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일단 이걸로 만족을 합시다 자 완성을 시키고 화면을 되돌아가는 거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호잇 예스 저는 혼종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혼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도시를 건설하셔도 돼요 사실 이거는 뭐 자기 원한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또 다른 건물을 만들어 볼게요 자이 아이들 어, 일단은 밥칠게요 머지올 <웃음> 한 다음에 커다란 빌딩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런 아이들 있죠 오호. 반짝반짝한 게 아주 멋져 보이는데요. 색깔 바꿀 수 있나요? 음, 못 바꿔요. 다벽 쪽은 못 바꾸는 것 같으니까 일단 포기하고. 얘밖에 안 되는 것 같죠? 자, 이거 좀 높게 올릴게요. 그런 다음에 저장. 호이으 제가 혼종을 만든 것 같죠? 그쵸? 그래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야, 너무 안 이쁘죠? 맘에 안들면 바로 리셋 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왔죠 이것도 다시 리셋 시키면 되긴 한데 어... 한이 정도 높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너무 안 이뻐요 좀... 게임을 종료하기 전에 좀 그나마 이쁘게 어,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미적 감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런건 그냥 없는 셈 치고 어 그냥 여러분들이 더 이쁘게 만드시면 돼요. 저는 설명만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머지로 돌아갈게요. 자, 머지 합시다. 호잇! 자, 머지 할게요. 자, 누르고 자, 이 정도까지만 머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 이제 겉에를 좀 이런 식으로 합병을 시킬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죠? 자, 이 아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머질해서 3개의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구성할게요. 음, 어떤 식이 좋을까요? 자, 도를 봅시다. 음. 아, 이쁘죠. 이거 좀만 더 올리고.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그냥 공원을 좀 만들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을 만들게요. 요호 괜찮죠? 일단 이렇게 놓고 종료 그래요 뭐음안 이쁘긴 해요. 그래 안 이쁘죠? <웃음> 안 이쁩니다. 자 이쪽도 한번 바꿔보죠. 여기는 어떻게 바꾸는게 좋을까요? 자이 아이는 좀 레이아웃을 좀 바꾸고 싶어요. 자 바꿀게요 자 얘가 얘가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좀 변경을 할게요 여기 있죠 이쪽에다가 높은 건물 하나 지을게요 자 올려볼까요? 오이? 벽이 된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음 다른 거 성벽이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환영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좀 오버인 것 같으니까 자 다른 거 지읍시다 자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는 어 아니야 안 이뻐요 호호 이거 그 예전에 플레이했던 아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였죠? 타운스크래퍼 타운스크래퍼 같은 느낌이 들죠 아 근데 너무 좀 오버인 것 같고 자 이거를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고. 얘 층을 좀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아이. 이 아이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얘는 좀 낮춥시다. 그래요. 자, 색깔을 지붕이 하얀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꾸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아, 안 어울려. 아니, 어울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어, 이렇게 하고 여기 좀만 더 올리고 오케이 여기 좀만 더 올리면 되겠네 됐어요 광원효과 한번 줄까요? 아 이거 좀 낮춰야겠다 됐고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제 미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저이 정도로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웃음> 안 이쁘죠 알고 있어요 아, 이것저것 건물 그래도 이거 힐링게임이니까 그냥 몇번 복습한다 셈치고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자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다 그냥 건물을 올려봐요. 자 최근에 자주 지었던 건물들 리스트가 이렇게 뜨죠. 이걸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자 가운데다가 올려봐요? 호잇! 음 아니요. 아니야 좀만 더 올리고 이 가해 건물도 있죠. 얘들 좀 바꿉시다. 이거 레이아웃을 바꾸면 괜찮아질 거예요. 자 머지하자 호잇 호잇 호잇 그리고 얘는? 아니야 롤백 한번 하고 다시 호잇 호잇 호잇 그 다음에 얘는 호잇 호잇 호잇 이렇게 어 영역을 놔둘게요 자그 다음에 가운데 있죠 그 겉에 부분은 다른 걸좀 올려볼게요 이 아이 있죠 이런거 아 너무 안 이쁘다 이, 이 아이 아, 너무 안 이뻐요 이건 어때? 그래. 이건 괜찮네요. 같은 유닛과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 아이는? 으... 아니에요. 자, 이 아이를 좀만 더 올립시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걸 올릴게요. 자. 여기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다듬을게요 이렇게 색깔 좀 바꿔주고 지붕 색깔 바꿔주고 호잇. 아 이거 테두리가 좀 그렇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테두리 색깔 이걸로 바꿔주고 여기는 내비려둘게요자 <웃음> 제가 뭔 짓을 한 거죠 지금 모던 도시로 만드는 것 같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봅시다 이번엔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땅독의 빌딩 한번 시도해봅시다 자, 레이아웃을 조절할게요 이거 누른 다음에 에디트 월 그리고 얘 있죠? 얘를 분할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나눠줬죠? 그 다음에 머지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나누고 다시 한번 좋아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와요 여기서 빌딩을 한번 만들어보죠 후잇. 자 괜찮은 모양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개 지을까요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안이뻐요 하하 이건 좀 그렇죠? 이건 어때? 어 이런거 괜찮아요 똑같은거 지어주고쌍둥이 빌딩 자 올려주고 자 이렇게 올려주고 모양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안되네요 저 아쉽지만 얘네 좀더 높입시다 아니야 너무 높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위에를 이쁘게 만들어 줍시다 여기 지붕 색깔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그리고 테두리 있죠 이 낮은 지붕은 저 무늬를 줄게요 아 이게 더 어울리겠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설정 가능하니? 응, 이건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죠? 좋아요. 일단 저장. 아 제가 일반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대 유산들을 파괴하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제 세트가 그거밖에 안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지는게 좋을까? 음 얘는 좀 다른 모양을 만들어볼게요. 일단 머지를 시킨 다음에 분할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니 안되네요. 자 뒤로 되돌리고 다시 한번 되고 되고 자 3등분 시키고 자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 이 아이? 아니야 이거 지웠잖아요. 이번엔 다른거 지워봅시다. 얘지었죠넌 어때? 너지었고 그래 예를 지어 볼게요 자 이렇게 쭉 올리고 그리고 이거는 부속 건물처럼 또 다르게 지어 봅시다 자 이렇게 짓고 여기는 음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변경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색깔은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지붕 지붕 선택권 없죠? 오케이 이해했고 이거를 하나만 없애고 그냥 테라피를 만듭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있죠 여기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멀리서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 이상하죠. 그래요. 알고 있어요. 이상한 거 알고 있어요.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한대로 계속 만드셔도 되고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유작을 만들어야지. 멋있는 작품을. 자 드로잉 먼저 바꿀게요. 호잇. 자 조개화 시키고. 자, 이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좀 쪼개고 후잇! 여길 쪼갤까요? 말까요? 음, 이건 좀 고민해봅시다. 합시다. 자, 이렇게 짓고 자, 레이아웃을 마지막으로 멋지게 올려봅시다. 후잇! 어, 노 o 안 이뻐요. 자, 이렇게 좀 올리고 가운데. 그래, 색깔 좀 섞어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좀더 작게. 그래. 이쪽도 좀 올릴게요. 다 이번 다른 색깔. 오케이. 자, 이쪽은 음, 얘로. 안 이뻐요. 그쵸? 안이쁘죠 지붕이나 좀 바꿉시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붕 바꾸고 음되있어 그냥 앞쪽에는 공원을 만들게요. 자 이런거 있죠? 음아 그래요. 일단은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웃음> 이상하죠? 그래요 정말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레이아웃이나 뭐이 기타 등의 요소들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일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다 아마 실존 건물들 다 재현을 한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그대로 내비둬도 돼요. 나 이게 더 이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든 혼정보다는 낫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사이버펑크라던가 그런 걸좀 만들긴 한데 음... 그냥 내비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비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플레이 방법은 대략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좀 뭔가 감각이 깨어쳐졌다. 그럴 때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이거는 힐링 게임이죠 힐링 게임이 맞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나 이만 진행을 해 볼게요 색깔 한번 바꿔 볼까요? 음.. 괜찮고.. 아 못생겼어요 이거 심시티보다 더 구린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 봬요